근데 니는 언제부터 이래다는기고 아까 보니까 손가락은 움직이 돼. 다른 데 아예 못 움직이는 거야? 어? 가도 안 되네. 뭐 그럼 안 서나? 어? 막안와막 엉망이. 여기 어째야 돼? 그렇지. 이게 마비가 마비니까. 와, 이... 아. 근데 근데 생각을 생각을 하, 하면은 생각까 무 그래? 생각하는데도 안된단 안 말이야. 그렇지는 않을걸? 이게 일본 대신 A V 그래도. 야 잠깐만. 깜빡하라. 잠깐 너뭐 하는 거야 지금? 내가 집중을 한번 해봐봐. 야, 이것도 야. 이것도 일종의 실험일수 있잖아. 치워. 그러면은 요 네가 스타일이 약간 서양 서양 필이야? 음. 그것도 있지. 이게 이건 거의 해복 작업. 치우라니까. 치우가 될 수도 있잖아 이 사람아. 야 치워. 새끼가 미친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. 남자의 자존심이잖아. 그만큼은 지켜야지. 치우라고. 너놀래라이스뭐어너 끌을 어? 난 너무 아음에들